저가 배웠던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. 어, 난 잘할 수 있어, 알았지? <웃음> 앉아. 우리 앉아. 그렇지. 앉아. 앉아야 돼. 기다려. 기다려. 그렇지. 잘했어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어거. 와. 야. 야 나도 니네 나이 때는 그렇게 못했다. <웃음> 어? 오. 어, 안. 야, 뭐야? 노스트라 다몬스야? 뭐 예언을 해? 내가 무슨 말할줄 알아? <웃음> 귀찮아. 내가 듣기. 빨리 주워. 우리 앉아. 야, 내가 그럼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. 오케이, 그럼 기다려. 여기 있거든, 이거?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먹어. 우와. <웃음> 야. 야. 어, 대박. 우리 앉아. <웃음> 야, 너왜 이렇게 귀여워? 우리 왜 이렇게 귀여워? 우리 왜 이렇게 귀여워? 우리 왜 이렇게 귀여워?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그렇지. 예. 기다려. 보고. 아 <웃음> 어, 잘했어. 아 잘했어. 목소리 톤 높이라고 했거든. 아 잘했어. 아 잘했어.